오늘은 군산 꼬불길 8코스 비 구간을 타기 위해서 선유도의 일한성 관광 터미널이 왔습니다. 선유도는 군산 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상이 있으며 은여도, 선유도, 신시도, 강축도 등 6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6개가 유인도라고 하네요. 신선히 놀면서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는 아름다운 풍경 때문일까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섬이 아닌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첫 번째로 가야돼 선유봉이 좌측에 지금 정황이 납니다 네, 선유봉 지금 입구에 왔습니다 선유봉을 가기 위해서는 선유터널에 네, 미처 쪽못 가가지고요 어린 쪽이부터 초입이 시작되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선유봉을 향해서 또 출발합니다. 선유봉 가는 길에 망주봉. 스카이선 라인도 한눈에 보이고요. 밑으로는 저 새끼 지금 길이 뚫렸습니다. 한강장자교하고요 대장봉이, 아, 어서 오라, 어제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유봉입니다. 대장봉이 아무리 욕해도 오늘은 선녀봉하고요, 은여봉으로 갑니다. <웃음> 신선들의 수식채로 빼어나 경관을 자랑하는 군산의 명소 선유도는 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2일간 머물며 승전장기를 올리고 아산 봉가에 처참한 소식도 들었던 역사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에이, 또 올라올 때또 비가 끝내주네요. 에이. 강자되기도 보이고 요 하하 네저 밑에 저돌해수장도좀 저만이 타고요 아저 상당히 좀 경사가 좀 있네요 아하 좋아요 아주 네, 바위도 있고요 상당히 좀 느끌니까요 너무 경치만 취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심하셔서 올라가야죠 <웃음> 아, 여긴 또 염소도 사는가봐요 염소똥이 또 솔찬이 많네요 아, 저희들이 또 가야될 억돌를 측정하고요 해안 대끝길이 지금 멀리 또 조망되고 있습니다 아, 선조봉이 있으니까요 좌우 아주 탁 트여가지고 동산군도에 모든게 다 보이네요 아, 이 바위에 지금 소나무가 억돌해수욕장 네, 가기 위해서는 다시 에,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망주봉도잘 보이고요. 천이도 해수욕장도 아주 좋습니다. 왔던 길을 에, 다시 에, 뒤돌아서 억돌해수욕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네요. 억돌해수욕장 가기 위해서는 다시 내려와가지고요 에, 다시 가려야 될것 같습니다. 옥돌해수욕장은 요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가 봅니다. 아 이거 비구하는 찾아가기가 상당히 조금 힘드네요. 에이. 어우 옥돌해수욕장 가는 길은요. 이야 이렇게 좋은 길이 여기 있었다니. 골붓길이요 새롭게 이렇게 길이 나오고 굴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좀 준비하지 않안된 좀 느낌이네요. 옥돌해수욕장은 일반적으로 올해 사장으로 이루어진 해변을 가진 일반 해수욕장과는 달리 옥돌 해수욕장은 옥돌같이 혼자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나무 대크길로한 예, 바퀴 돌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기암계 석과 해변의 옥돌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마을 한쪽 공터에서 야영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아... 바다를 보면서 이 나무 대길길을 걸어도 굉장히 운치가 있겠네요 아 예, 멋있습니다 아, 엄청난 기여계 기술들하고 아 저기 낚시원분들 계시네 저 해안 절벽에 붙어가지고 한 100년은 끝이었을까요? 선유교차로 또 나가시면 됩니다 선유대교로 갈때는요 공역주차장 쪽으로 내려오시면 선유대교 밑으로 갈수 있습니다 분여도를 향해서 또 선유대교를 건너갑니다 어 선유대교 끝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분여도라는 이름의 유래는 문여도와 주산인 문여봉 앞에 장구 모양의 장구성과 그 옆에 술잔 모양의 섬이 있어 마치 우당이 구슬할 때너울너울춤을 추는 모습과 같다여 문여도라고 하였답니다 대단히 있는 것은요 주차장이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무조건 직진 이쪽부터는 민자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흐흠 물 고군상 되기도 보이고 아줌 반가워 <웃음> 저희는 네, 무녀도 캠핑장으로 가면 됩니다 아, 무녀도 가는 길은 좀잘 보고 가야지 좀 쉽지가 않네요 네. 무녀 일구에 지금 네, 들어왔습니다 우츠로 가셔야 무녀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강아지들이 바깥을 하고 있네 오, 진짜 이쁜 강아지들이네요 오, 저 굴다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드디어 무녀봉 서입을 찾았습니다 빨간 컨테이너 예, 건물이 있고요. 드디어 잡았어요 무녀봉 체입을. 예, 문녀봉 있고 무녀봉까지 여기가 굉장히 땀나네요. 땀나. 뒤돌아보니까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한번 보고 가것 이네요. 선유 대교고요. 하 망주봉이 또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진짜 고분상군도에서 얼망주만 썸들이. 올도 전부 다 조망이 됩니다. 예. <웃음> 참 험하게 무녀봉 정상이랍니다. 132.6m 무녀봉 정상에서는 뭐 나무에 가려 기대했던 뭐 풍경 볼수 없고요. 무녀봉을 무녀봉임을 알리는 등산 느부만이좀 걸려 있습니다. 아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분전봉에서 내려가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문여연전이 있습니다. 문여도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문여대는요 오토 캠핑장도 있어가지고 가족끼리 와서 즐기고 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문여도 언바이는 전형적인 해식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랍니다. 해식과는 기반암이 노출된 해안에서 파랑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오목 지형을 말한다. 공산군도 구급게 네, 탈길 비 코스를요 네, 돌면서 약간은 좀 헤매기도 하고 네, 그랬지만 네, 공산 군도에 얼마나 조망한 섬들을 조망하면서 너무나 네, 좋은 트레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너무 좋네요.